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계속 보는 분이시라면 실제 대구아파트 계속해서 하락은 되고 있지만 은 2018년, 1 9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해서 거래가 안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면서 거래는 또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 가격 하락과 대구 아파트 가격 하락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내용을 비교해서라도 한번 보시라고 계속 올려드립니다. 물론 대구에서 하니까 대구 영상만 본다 뭐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은 항상 동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동향을 알아야 내가 뭔가를 구입할 때그 지역의 특성화 되어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태평동의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는 1040세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수고 2 0 0 5년대에 건축되었고요. 건설사는 동양고속건설 첨도로 봅니다. 그리고 위치는 태평동 3 8 9 5-30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평수는 29평, 31평, 39평, 48평으로 다양한 평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 2018년, 19년도에 평균 금액은 2억 4천 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4억 5천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면서 근자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3억 5천 대로 거래가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현재 거래가 없고요. 현재 보시면 매매가 13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확인하면 정말 134건이 나와 있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 매물을 묶기로 봐야 됩니다. 거래되면 그래 현재 62건이 나와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마찬가지 32편 같은 경우는 예전 가격으로 해서 2억 중반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서 최고가는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최근에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대구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18년, 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가서 거래가 되었는 것 반면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이 된다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했는 것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6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구 같으면 한참 더 내려가서 이쯤에서 의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건데 대전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땐 대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아예 워낙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금액을 완전히 털어내서 빠져나오면서 다시 금액물을 누군가는 예전 가격으로 다시 구입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대전은 갭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러면 가격을 많이 안 내린다. 아니면 분양되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가격을 안 내려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다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매매건이 62건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안 팔리면 결국은 금액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비교해보면 예전 금액이 5억 3500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가가 3억 7천에서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근자에 다시 2억 6천까지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 전세가 4억 5천 5억 5억 초반까지 거래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은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아파트 거래 하나만 가지고도 대전과 대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울산과 포항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대전이나 포항이나 울산 중에서도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했는 매물 위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용동의 대전센트럴자이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874세대로 나쁘지 않은 세대수고 준공은 13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건설사는 에스건설주소는 대흥동 912에 위치하고 있고 청수는 30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34평에서 45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전 2018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후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6억 1400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하, 상승하고 그리고 근자에도 어느 정도 거래는 되었는데 4억 2천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는 편인데요. 실제 대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거래가 되었는 게 예전 18년도 가격으로 돌아갔죠. 2억 9천까지 돌아가야 되는 어떤 아파트 거래 금액이 나왔을 건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4억 2천에서 거의 더 내려오지 않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22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이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 그리고 4억 초반 그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았는데 근자에 또 엄청나게 많은 거래로 전세 가격이 내려옵니다. 다시 2억 6천까지 내려오는데 현 입장에서는 엄청난 깡통 증세라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무난하게 전세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위쪽에 거래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죠. 물론 엄청난 물량의 공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은대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랐다가 내려오면 또 일부 거래가 엄청나게 좀 되었어요. 물량을 다 받아 냈다는 거죠. 누군가. 2018년도, 19년도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또 구입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예전 18년, 19년 가격으로 안 내려와서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과 대구 미분양은 발생은 똑같이 된다고 보더라도 물량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갭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대구와 같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둔산동에 위치한 수정타운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00세대가 넘고 건축은 93년도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뭐 광주고속첨부대로 뭐 보는데 롯데건설하고 같이 건축을 했는 것 같고 주소는 둔산동의 구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평수는 26평과 31평 두평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타입은 lb타입으로 해서 예전 2018년도 거래되는 금액들이 1억후반에서 2억초반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7천까지 거래가 되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에서 근자에 2억5천 그리고 그전에 2억2천에 벌써 거래가 한번 되었죠. 먼저 빠져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2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고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6평 비타입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1억 후반대에 거래가 계속해서 되다가 최고가는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에 다시 예전 가격에 준한 2억 6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31평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초반에 마찬가지 1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실제 최고가는 5,9800, 사실 26평이나 31평이나 평수는 더 크고 자금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갭 차이는 크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다시 3억 3천 채 하로 거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 게 40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 떨어져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는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도 3억 후반대 크게 넘지 않았고요 근사에는 다시 2억대로 해서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6평 비타에 마찬가지 실제 매매가격은 2억 6,700으로 2억 중반대를 거래를 했는데 전세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1억 8천 거전자에는 그 1억 5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2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깡통전세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일부 조금 위험은 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영상을 보시면 일부 갭투자가 거래가 되었다 하는 것도 느낌이 오죠. 영상을 보면서 막연하게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뭐 대구와 울산 포함 뭐 다양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습득이 빠를 수도 있고 아파트 거래 동향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진단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전 마찬가지 미분양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된다는 것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구만큼 많은 거래는 없었고 실제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대구만큼 많이 하락도 하지 않았으면서 갭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깡통 전세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꽝하고 비교하면 은 꽝은 또 엄청난 깡통 전세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 시간에는 대전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을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영상 하나도 비교해서 영상을 본다면 부동산 구입과 아파트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